여러분, 그행시입니다. 너무 영상을 안 찍었는데요. 채널명 바꿔버릴까? 네. 그래서 오늘은 한번 오랜만에 뒷산에 가서 사막이 알집을 찾아보겠습니다. 그럼 바로 보고, 보고, 계단이 너무 높습드다 높은... 네, 사막의 알집 찾는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은 산에 아, 진짜. 이런 길목에 있는 이런 데에는 알집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없어요 이런 길목에 있는 이런 작은 잔챙이들은 아무리 찾아도 국내에 찾아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목쪽에 있는 이런데를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조금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도 없네 이런... 더 찾아봐야 되나?